찍혔을 때저 그거 좋아해요.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려 세워서 난 보기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저는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가면 좋아해요. 머리에 머리 껴자 <웃음>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해 보냐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연애할 때부터 남성분들이 처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손좀아손 잡고 발잡고 안고 뽀뽀하고 톡톡하고 <웃음>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스킨이나 십 아. 스퍼먼 하는 스킨 십 같은 게 있잖아요. 음. 뭐 뽀뽀할 때는 손을 가슴에 두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엉덩이도 좀 그러네. 아 그럼 거나 어? 뭐. 어, 갑자기 가, 어떻게 하나 스킨? 십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뒷목을 잡는다? 그치? 아, 띠는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그거 아. 예로 아.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아. 상상만 해도 행복하신가 봐요. 상상의 나를 펼치고 있어요. 아. <웃음> 일단 보통 사귀면 손을 먼저 잡지 않나요? 그치? 보통 잡는 거는 깍지 끼는 방법이 있고 그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는 응. 것도 있고 뭐가 좋아요? 전 깍지가 훨씬 좋아요. 이게 더 접촉 면적이 넓고 <웃음> 나을, 이렇게 손 잡는 거는 어릴 때도 많이 맞아, 이렇게 맞아.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이거는 연인 사이들만 할수 있는 맞아. 그 특별함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전 손가락 하나 잡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건 약간 좀 손이 남자 손이 커야지. 좀 좋더라고요. 응. 저는 남자 손이 크면은 깍지 기도 불편해요. 혀는 손이 작아서 가사리팔짱 끼는 걸 좋아하는데 아. 남자 쪽에서 끼는 걸 좋아해요. 아 남자 아. 쪽에서 끼는 걸 좋아해? 어. 나 이러고 다니는 아, <웃음> 게 진짜 귀엽잖아. 난귀운기 최고야. <웃음> 근데 저는 팔짱보다 손잡는 것도 좋아해요. 깍지 깼을 때저 그거 좋아해요.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돌려 세워서 나보기 하는 거 좋아해요. 라 <웃음> <웃음> 근데 팔짱보다 어깨동무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전 싫어요 어깨동무는 <웃음> 비울 때만 좋아요 우산 어, 이렇게,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하려고? 어 응. 이렇게 이렇게 어깨 꿰고 가는 거어난 응. 그건 좋은데 좋은 평소에 어. 이러고 다니면 불편해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허리 뒤로 이렇게 감싸서 아. 뭔가 내가 그 사람의 아. 작은 고양이가 된것 같고 <웃음> 그래요 저그 어깨동문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가끔 좁아졌을 때 이렇게 하는 어깨동문 좋아해요 그런 게 있구나 보통 여자들이 좋아하는 <웃음> 스킨십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보호받고 있거나 음. 이런,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허리 만지는 건좀위험하시잖아요 왜요? 살이 있다거나 아 초반엔 좀 위험할 수 있죠 뱃살이 음. 있으니까 이걸 들키는 것보다 차라리 가슴을 만져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가슴을 들키는 게더 싫어요. 어. 아 그래도 보통 가슴보단 배가 낫죠. 사람도 많은데 가슴을 이렇게 만져 가지고 나도 싫어. 사람 많잖아. 사람 많은데서 어떻게 만져요? <웃음>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뱃살 을 들키기가 싫다라는 같은데 뱃살을 들키기가 싫은 거면 연애 초반이겠지. 연애 초반에는 손 잡은 걸로도 행복하지 그럼 않아요 초반이 며칠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그래도 한두세 달까지는. 뭐? 두 3살 같이 손만 잡고 다는 거야? 아니 밖에서는... 아 밖에서는... <웃음> 밖에서는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어. 또 흥분해서... <웃음> 아 저는 오래돼도 밖에서 스킨십하는걸안 좋아해요 나도! 근데 뭐 잠깐에 우리 빠이빠이 하고 헤어질 때 껴는 어. 거... 아 그건 그 정도야 근데 잠깐만 손 잡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손 담아는 사람들은 그거 기피하더라고 맞아 음. 맞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막 영화에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나 어. 어떻게 잡아야 되나 어떻게 손잡는 분위기를 만들지라고 네.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 손줘 이렇게 하면 아, 돼요. 그렇죠. 남성분들이 이제 음. 손잡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맞아. 좋아요 음. 귀엽잖아. 음. 이건 이제 보통 사귀는 사이일 때는 그냥 손줘 맞아. 하면 되는데 썸타 살땐 그래도 쉽지 않지. 나는 무조건 썸타일 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안 잡고 무조건 영화를 보러 가자. 영화 아, 보면서. 응. 그 쉬운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게 패스브가 있잖아. 영화관은 시끄러워서 말할 때 무조건 기소말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이렇게 기소말하다 보면 계속 여기가 이렇게 마주쳐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 있는 게 뭔가 많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스킨십이 이어나가. 맞아. 거지. 그러면은 암묵적으로 아 우리는 탈장까지 꼈으니까 다음번엔 탈정도 껴도 되겠다라는 응. 게 만들어지는 거죠. 남자분들이 진짜 손을 잡고 싶다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영화관이든 어디든 이제 끝나고 일어날 때 응. 도와준 척하면서 그 자꾸 일어나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그거 그대로 자꾸 나가요. <웃음> 꿀팁. 앉는 <웃음> <안는> 거 좋아하던데? <웃음> 저 팔백에 팔백에 좋아해. 나는 안고 있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뒤에서 안고 있는 거 좋아해. 누가 뒤에서 나를 안고 있는 게 좋은데? 아나 지금 너무 설레. 나도 아, 그것도 좋긴 아. 하다.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은 남자 친구가 팔백에 해주고 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서 해 엄청 안아줘. 그 사람의 어. 팔에 갇혀있어서 행복감을 느껴 안전감을 주는 걸 좋아하네 아유, 맞아. 음. 되게 뜨끔 없어요 어떤 거요? 딱 옆에 누워있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팔베개를 해요 해봐 음. 해요 음. 하면은 저 이거 좋아해요 아 어, 저 이러고 누워있는 거 좋아해요 음. 저건 좀 신박한데? 응, 이거 이게 약간 버릇이에요 그리고 나 위에 올라타는 거 좋아해 마트가 엎드려있어 그러면은 그 위에 올라가는 걸좋아해 햄버거 쌈큐처럼 대신에 정면을 보고 있으면 위에 올라타진 않아 그리고 저는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머리 머리 껴요 야 아, 신박한데요? 이것도 신박한데요? 아저 그래. 아, 친구가 겨드랑이에 굉장히 깨끗히 씻어야겠네 진짜 그러네. 여러분 해보세요 안정감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키가 크셔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딱 겨드랑이에 쭉 맞거든요 아아 머리 싸는것 같아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저는 약간 개새끼 본능이 좀 강해가지고 아! 너도 하지마! 아! 했죠 아! 하지마! 자아 <웃음> 아, 아, <자>, 나 싸워요? <웃음> 부얼 <부활> 브레임이시 <진짜. 웃음> 근데 아. 한 점! 남자친구만! 꼭 있잖아 그걸 착각해가지고 개나사나 여자 머리 쓰다듬는 애들 있거든요? 아 그걸 싫어요! 남자친구한테만 머리 쓰다듬는 거 좋아 요아 비싼 아, 거 아니에요? 비싸 아니에요? 마태토랑 친한 사이에 상관없어요 맞아, 음, 맞아. 마태토 약간 아빠 같아가지고 음 아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에, 얘기를 하다가 이마에서 하다가 뽀뽀아다가다 이렇게 저 맞아요 저는 전부 싹다 하는 거 좋아요 얼굴에다 뽀뽀 그냥 마구잡이로 뽀뽀 막 엄청나게 해주는 사람 좋아해 입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뽀뽀를 바로 키스로 들어가지 않고 뽀뽀 한열번 정도 조지다가 아, 그 다음에 이제 키스로 넘어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뽀뽀 입에 하는 거보다 다른 데 하는 게더 좋아요 어디? 겨드랑이? 이마 <웃음> 이마, 눈, 코, 어, 볼 그런 게더 좋아 볼렉 그...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입 하고 입 음. 계속 뽀뽀하다가 점점 음. 이제 늘어나 이제 점점 늦게 떼. 천천히 떼시죠 그바가 아 이제 넘어가는거지 키스로 키스 다음 귀요 <웃음> 아 어쩌냐 <어쨌든. 웃음> 음. 귀하는거 어때요? 아 저는 안좋아요 아. 그리고 약간 침 아, 귀에 침이 들어갈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뽀뽀를 하면은 아. 하얘기! 아. 내 귀에 닿는게 싫어요 아 아니,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약간 살짝살짝 살짝.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거나 하는 것도 아, 그거 로맨틱하지. 그치. 막 키스를 할때 어디를 잡고 해야 하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저는 얼굴 잡고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하다가 음. 이게 얼굴을 시작을 한 다음에 아. 점점 머리, 목. 아, 아 그치, 그치. 어. 아, 급하는 게 개싫어요. 아,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어.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으아! 느긋하게 애태워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가 더 애타, 애타 하는 건 어떻게 해요? 탐아야죠. 참아야죠. 참아야죠. 아, 참는 그렇죠? 자가 있니야 참아야 돼. 요 음.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여유롭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이제 관계를 원한다 이런 느낌이 세지 나는 발정났다 이러면 안 돼요 아 맞아 중요해요. 나는 발정났어 스킨십은 제 목표가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예요 이건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스킨십 알았으니까 이런 걸 많이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남성분이... 들 여성분들을 최대한 아껴주시고요 너무 서두르시고 조급해하실 필요 없으면 그걸로는 반응 갑니다 너무 막 해야지 이러지 말고. 맞아 맞아 응. 막 그런 거 있잖아 오늘은 꼭 해야지 어. 하고 생각하는 애들 우리 1박 2일 여행 가자 그 여행 간다고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면 안돼 오늘은 꼭 목표를 가지고 1박 2일 여행이니까 해야지 하는 애들은 급해 뭔가 맞아. 뭔가 맞아. 행복 자체가 여유롭지 않고 급해 왜냐면. 어색해 어색해 거기에만 어, 어. 그렇죠? 집중해서 그런 거 보이면 또 싫거든.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음. 하고 싶다 가도 그런 모습 보면 하기 싫어. 응. 뭘 해요? 분 뽀뽀. 자, 여러분, 여러분, 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여러 여러분, 나랑하이 급하지 맙시다 진짜요? 응. 안녕, 안녕.